여기는 완전 그냥 시골 마을인데 이 시골 마을 안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또 고깃집이 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한번 찾아보면 된대. 네. 여기가 주변이 그냥 다 민가 시골 민가인데 여기 딱 이렇게 고깃집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또 구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안에 자 약간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가격이 어, 어, 괜찮아요 네. 한우 암소라는데또 어.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우와 대박이다 오 여, 여러분 여기 우리 쪽 각시가 찾은거 되거든요 와~~ 자특수부위 모둠 2인분 네, 1인분 33,000원씩 해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는데 66,000원 한우 암소로 해가지고 아. 자지 테이블에다가 술을 여기다 세팅을 미리 넣놔요 어. 자, 여러분,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로 와, 이거 좀 엄청 귀한 막걸리, 예, 해창 막걸리. 그런데 여기서 좀 따로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야, 이거 저한테 한잔 서비스로. 자, 공장 출고가가 11만원짜리 예, 막걸리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아우,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야. 자. 먼저, 아까 사장님이 주신, 요, 막걸리. 천엽에, 한 잔. 사사. 어, 아, 아, 좀 진하네, 네. 음. 음. 천엽. 아니, 이게 이제, 시중에는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사장님이 이제, 뭐, 다른 단골 분들이나 교한분 분들 오셨을 때,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다는 건데, 22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맛은 좋지만, 그 금액으로는 사실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역시, 소주 맥주가 제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포에소주라고, 어 여기 입세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 나온 술인데, 뭐, 어 요게 있으니까 오늘 요거를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옆쪽이 지금 논인데요. 눈 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여기 하, 오연, 여기 앞이 펑트어 있어요. 논으로 눈 오면 진짜 저온 세상이 다 하얀 예, 그 풍경을 좀 보면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먼저 어, 이렇게 핏기 있게, 예. 핏기 있게 살짝 익은 요 고기를 예. 자, 사서 아!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음. 야, 좀가쪽불로 살짝 은은하게 막 구우니까, 아, 기가 막히네. 천천히 은은하게 익으면서, 어우, 입에서 육즙 막 씹을수록 터지는 게, 아 좋습니다 아참 요즘 이렇게 좀 밖에서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좀잘 주셔가지고 참좀 민망해요 아참 그래 내가 제가, 제가 이 전라남도권에서 그래도 좀아 이쁨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유튜버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좀 전국적으로 이쁨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서비스로 오기장 와 바로 자당로 소주 한잔 들어가는데 아까 막걸리 <웃음> 거기 따랐던 거안 응, 비우고 와 주게 주해 어, 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왜 혼자 맨날 저 먹냐? 왜 각질 안 주냐? 하시는 분들, 예, 줍니다. 혼자 안 먹습니다, 절대. 예, 우리, 저, 와이프랑, 잘 같이 다눠 먹습니다. 음. 이제 술은 이제 저만 먹고요, 예. 이 지리적인 것도, 어, 되게 여기가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골 마을, 어, 그 바로 앞에, 예, 고깃집이 있어요. 야 어, 기가 막히다. 고기 상태 괜찮지? 좋지, 고기. 어. 아 혹시 보시면은 제가 고기 자체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소고기 자체가 이렇게 좀 훌륭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좀 먹어보니까 고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1 플러스 1 어, 플러스 플러스 투뭐 1등급 이쪽 아니면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 음. 여기는 한번 해남 근처 오시면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소 간이 나왔는데요 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데 먼저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드시면 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드시는 분들은 신선한 걸로 해서 에, 좀 간단히 뭐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해가지고 좀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불판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좀 굽다가 스테이크처럼 살짝 구워드기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위로 스테이크처럼 싹 구워서 음. 잘채은거 같아 어 진짜 여보 잘 찾았어요 이게 스윙 나오면 내거 비긴해 음 당연하죠 스윙 나오면 여보 다줄게 <웃음> 여기 자기가 찾았다고 스윙 나오는 걸 본인이 <웃음> 가져가야겠대요 그리고 뭐코하게우린또 이런 거주지또 아유 지금 술 먹게 해주는 게 어디예요 예술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자 그러려면 한장쏴자 생고기 아. 어우 그냥 자 이거는 살짝 저 불판이 구운 거 아우 스테이크처럼 잘 구졌습니다 진짜 어 소금만 진짜 살짝 찍어 먹어도 최고다 이거 양념장 맛있는데? 음야 어. 미쳤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와. 김치는, 예,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탁발 <웃음> 무조건 이렇게 해남배추에다가. 타돌 쪽인 것 같은데. 음. 자 꼬지 마늘 좀 탔는데 탄 부분이 좀벗겨놨어요 쏴서. 고추 매운 게딱 같이 들어가니까. 아, 여러분, 제가 방금 이거 한 번에 먹은 거, 혹시나 따라하지 마세요. 이 꽃이 끝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입을 찌를 수 있어요. 아, 보시는 거만 만족하시고, 따라하지 마세요. 뭐, 찔릴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이 마블링이 없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아 근데 여보 오늘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진짜 오늘 엄청 괜찮은 것같아 되게 좀 이쁜 것 같은데 여보? 장난 아닌데? 술... 술... 술 그만 먹게 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맥주 하나만 더 까도 괜찮을까요? 허락 받았습니다 자 우리 총각 사장님들 어,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결혼하면 저랑 똑같아요 네. 술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네. 지금 딱이 상태. 핏물 싹 올라오고 이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딱 먹기 좋을 때에요, 이거. 어. 소화소. 아 쏴쏴. 아. 귀하게 따는 맥주 한병 추가니까 사라지는 맛을 먹고 천천히. 어. 근데 여기는 절대 요안 먹겠다. 추천해요. 어, 사람들 와서 먹어봐도 맛. 여기는 여기 요안 먹는다. 경치도 그러고 가격도 네. 괜찮아. 어뭐 하나 깔게 없습니다. 아, 맛도 맛이지만, 아 여기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어 여기는 진짜 욕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도 꼭 진짜 해남 이쪽 땅끝 쪽이나 또 놀러 오셔가지고. 뭐, 회나 이런 거 드시다가 이제 고기 땡기실 때는 무조건 이 집입니다. 강력 추천, 응. 와, 이거 소고기. 맛있는 해나 배추 김치에다가. 이런 게 바로 오사 아닐까요? 소고기를 김치랑 먹는다는 거? 좌사 어 뭐? 아, 여러분들 고기와 이제 음주는 충분히 즐겼고 또 간단히 또 식사를 또 하면서 또 마무리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여기가 다 좋습니다. 맛도 좋고 배경도 좋고 풍경도 좋고 주변이 또안적한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주변에 무슨 숙소나 이런 게 없을, 없어요. 좀제 가장 가 가까운 데가 두륜산 쪽 여기 대형사 있는 쪽 두륜산 쪽 그쪽 펜션들 어, 거기가 가장 가까운 숙소거든요. 혹시나 술 드시는 분들끼리 갖고 오시게 되면은 물론 대리 운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근처 숙소로 가시면 되긴 하지만 숙소는 조금 좀맛있습니다네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남 쪽 숙소를 드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1박 숙소를 뭐 잡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멀리서 오시면은 조금 어, 술 드시고 이제 운전이나 이런 건 조금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 우리 저 근처에 자고 갈까? 휴작뿌리지만 야, 역시 냉면. 응. 음. 내 건? 음. 아니, 치는 두릅치도 먹으면서 나한테 뭔, 난뭔 먹지 않았는데 뭔? 음. 아. 맛있다 이거. 맞지, 맞지? 아, <웃음> 대박이다. <먹으라니까. 웃음> 이거 대박이다. 아까부 먹으려니까 먹고 나 거. 오아 지금 여러분들 어, 찍다가 배터리가 조금 준비한 카메라가 끝나가지고 어, 촬영이 좀 어떻게 좀 급하게 좀 끊겼어요. 근데 어차피 먹을 거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저희 또 음, 우리 와이프가 조금 조금 고생하겠지만은 와이프가 운전는차 안전하게 타고. 집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혹시나 해남이나 이쪽 오시면 은 여기 강력 추천 아 여기 진짜 시간 되시면 혹시나 근처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서라와선생님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도 주는 서비스 같은데 이거는어아 나갈 때 마시멜로우 아 Rrrr <sniffs>